성회의 목사님을 기억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원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이 이룩될 줄으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 역사에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를 말이다 아멘, 아멘. 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데 이사를 모 일이 정령 할지니 너희가 십가에못박은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라니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하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상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받,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인 수가 삼천이나 더하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할렐루야! 아, 예. 자 말씀 보내받기 전에 우리가 어, 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하중동 사랑이고에 하중동 사랑입니다. <웃음> 예, 하상동 사랑이고. 오야식을 그럽다니 참나네. 축청난 나와서 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와서 박수를 하겠습니다. 황금 박수. 이거 필요 없네. 저는. 아니, 그래요. 다이노로맞춰있고다이노 상철 목사님 다중동사랑이 박사님 한분 나오셔서, 나오셔서 폐허간 세의 구원을 받으라는 제보로 말씀하자한테 그 은혜가 되시기 난다 목사님 가시때 박수치며 할렐루야로 환영하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또한 말씀 들고서 사오니 성령이여 써주시옵소서 그 한심신령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파라오기는 정말로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집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셔서 한십 년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천국 백성 되기를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이 뭐냐? 복음이요, 복음. 네? 선명한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이 성령받은 사람들의 복음행전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결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 네. 왜? 왜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아, 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 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 네. 예수의 이름이 뭐냐? 이마르엘이다 이 말이에요. 아, 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죠 예. 죄의 담이 가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죄로말미암아 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데 하나님은 인마원회를 이루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계신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응?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잘 들어봐요. 아들은 그 이름을 성령에게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성령이 했단 말은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거야 아멘.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일마을이루셨다는 거야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멘. 내가 믿노라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도의 이름을 내가 가져야 아멘. 여러분이 인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마누엘이 대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 엊그제, 어제 성탄절이었죠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예? 이거보다 더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딨냐고. 아멘! 선물 받으신 분, 아멘! 아멘! 예? 임마니엘에게 이루어졌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교회 이름이 임마니엘 교회가 많아요. 예, 임마니엘 교회. 좋은거죠. 너무 좋으니까, 임마니엘.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임마니엘!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누구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어 아, 네. 그분이 성령이 예수님이야 아, 네.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응과 그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 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 네.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왜 우리는 안진배이가 안일어나 <웃음> 내가 아니까 내가 아니까 내가 하면 안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예수가 해야 돼 예수 입만에 예?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병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내의 시름으로임만이 이루 어 주신 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갑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네. 남의 교회라 지금 얼른 안 나왔어 어. 우리 예수님 찬양 네. 아멘, 아멘. 아, 우리는 주로 반주를 해요 라이브로 라이브로 그래가지고 반죽이가 좀 익숙지가 않아요 이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차량 예수님 차량 예수님 차량 예수 상탐 예수님 차량 예수님 차 예수님 차량 예수 네. 예수님 예 공부 할머니도 이쁘고 막막 아, 네. 아, 네. 새가 나를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아, 네. 은혜를 받으면 안다니까 아,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아, 네.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그러니까 만나보면 어아 아, 네. 그런 신령한 말을 하시는거 모르겠어요 아, 네. 만나보면 어아 회개하고 아, 네. 아, 성경 받으니까 아, 네. 오늘 베드로 가보세요 에? 그 찌질이 같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예? 루살렘 광장에서 너희가, 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크... 그러니까 막 성령이 말을 하니까, 어찌 할고 어찌 할고 우리가 어찌야 구원을 받으니까, 예. 너희가 회개하여, 예. 각각 제 삶을 받고, 예. 예.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왜 우리가 복음 전 해야 돼요? 당신 지옥 갈 죄인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 때문에 피 흘려 죽었어?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어, 어찌할 수가. 예? 심령이 강팍해가지고 아주 콘크리트로 그냥, 아 그냥, 예, 도배를 해가지고, 예, 완악해가지고, 예. 그러나, 성령이 말하면! 어찌할 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 아, 네. 여러분 예수 피로 속죄받아요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지만 성령은 거룩한 심령에 오신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회개해야 성령 받는단 말이에요 아, 네. 믿은 게 먼저요 회개가 먼저요 아, 네. 이쪽 동네는 안하네 <웃음> 믿는 게 먼저요 회개가 먼저요 회개. 그렇지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산 지난 날에 에?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에? 내 뜻대로 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에? 간음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여러분 에? 지금 에? 이 시대는 에? 제악에 그냥 관용한 시대여 가지고 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고 예 다를 합리화시키고 뭐 상황 탓 환경 탓뭔탓 다돼가면서 탓탓 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어 아멘. 교회 왔다고 구원이 아니고 회개하고 아멘. 정말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다 교회 왔으면 구원이라니까 아니 와서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세상에로 갔는데 유로좀 해줘야지 문체집 구원 사람한테 유로래배개라라 그래야지 아, 배개라. 아,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하승동 사랑의 교회 하상동 아, 사랑의 아, 교회 풍성한 교회 하늘소망교회 그뭔 교회냐 우리, 우리 목사님 김은홍 목사님 죄송해요 이름올 몰라가지고 주예수 사랑교회 뭐 아멘, 아멘! 우리 아멘! 경인노의 모든 소설 우리 총무 목사님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 영원히 살아날 거 아니오 아멘! 네? 제말이여 성경이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노로 됐다는 것이에요 아 귀신도 쫓아 냈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냐 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어느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이 한동안 교회에 안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대요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왜 요즘 교회에 안 나오시냐고 물으니까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희 장모님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뜻밖의 질문에 너무 목사님이 당황스러웠지만, 장모님이신데 당연히 천국에 가시죠.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우리 그 권사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죠. 네. 틀림없이 천국에 가겠죠. 에? 그래서 제가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가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그 양반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잠이 안 와요. 웃어야 돼요. 통곡해야 돼 웃다가 통곡해야 돼. 차라리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실한인지 그냥 책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유기성 목사님 쓴 책, 쓴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에? 근데 제가 읽었을론 기억이 나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통탄한 이야기입니까 에? 여러분 장모가 권사가 에? 명찰 장모 명찰 달았다고 권사 명찰 달았다고 직분으로 지옥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는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두우면 목회자도 속고 성도도 속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행하면 행하라고 말을 안 하니까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인데 아멘. 네?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면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여러분. 에? 아, 층차층, 층차층, 예, 예배를 예배가 싫증나, 예, 기도하기가 싫어, 예. 또 뭐야 텔레비 보는게 좋아 tv는 나의 목자야 예? 유튜브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 세상 사람 만드는거예요세속적인 사람 만드는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는건 좁은 길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싸우셔야 돼요 음란과 싸우셔야 돼요 아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타입같은 여러분 성분도 봐봐요 예? 한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건지다가 어? 목욕하는 어? 어떤 여인을 보고 어? 그 순간에 그냥 음욕이 올라와가지고 예? 그 부하를 남의 부하의 아내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성적죄를 저지른거 보시라 그것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가 나단 성지자가 찾아가서 그를 책망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단이 이제 그에게 다윗에게 가는 한 말이 왕이 한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할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모욕을 당하요 네.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니까요 아멘. 코로나로 만개교회가 문을 닫고 네? 얼마나 많은 죽정이들이 떠나나가고 코로나 이거 바람 한번 불었는데 이 정도면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 네?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다니엘처럼 사자골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겠어? 네. 네, 아멘이 소풍 같네요. 네. 아멘. 아멘이 잘안 되죠? 네. 아멘. 여러분, 제가 깨닫는게 그거요. 예 자기 몸을 아끼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그것까지밖에 안 된다니까. 뭐뭐내몸 아까워하고 시간 아까워하고 돈 아까워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아니 생명도 달라시면 드려야지. 아멘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요다. 지나갔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노회장님이 뒤에서 막, 아멘 해주시니까.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정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왜 아까 그러면 그런 장모님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냐? 천국과의 지옥을 안 믿어. 천국과의 지옥을 안 믿어. 오늘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아멘. 영안이 열려가지고 아멘. 천국이 보이고 아멘. 예수님 보이고, 아멘. 예수님 보이고 아멘. 예?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아멘. 예,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를 꼭 가봐야 되냔 말이야 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예? 천국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 고난이 오고 빗박이 와도 아멘. 주말 위에서 살리라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아멘. 가시밭에 예수양 기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그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예수 양기 날리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성명받아서 마귀를 이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쫓겨나는거야 아멘할 때귀신은 따라가고 병들은 질병은 치료받고 우리, 하중동 사랑의 교회, 하상동 사랑의 교회, 아, 네. 예수의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뭔, 뭔, 교회가 뭐 예수의 소문이 좀나야지 사람들이 오지. 아, 네. 우리 교회 지금 오고 있어요, 막. 아, 네. 우리 교회만 오면 안 돼. 아, 네. 우리 경인들 수석 때 모든 교회들이 사람, 아, 네. 어, 와가지고 막 복음을 듣고 어찌할 거 하고, 아, 네. 회개하고 고래역사이일어 아, 네. 성령이 일하시면 되는 거야. 아, 나는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용,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아, 네. 예. 성령을 아주 담대하잖아 아, 네. 아니, 베드로 저기 저기 저기 뭐야 고기 잡는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다니까 여러분 예. 망둥이요 뭐뭐 승호요 <웃음>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봐봐요 얼마나 담대하게 아, 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성령이 압도하니까 막 통곡을 하고, 어찌할 거, 어찌할 거, 어찌할 그, 그 강파가던 사람들이 하루에 삼천명 얘기하고 돌아오는 거 봐봐. 그 누가 했어? 성령이.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나는 성령. 영받람에 아멘! 절제, 절제, 절제. <웃음> 절제. <웃음>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 누구든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산영, 리빙 바이블 리빙 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죄송하지만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적 존재다. 그러면 은 영혼이 사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천국에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내 자에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아멘. 주님의 속죄하신 아멘. 예수의 피가 아멘.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어서요. 없어 천하 인간에게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응과 그는 말해야내예수 능력이 없잖아 아, 근데도 뭐 능력이야 뭐 저기 장대수 목사님이나 이, 있는 거지 뭐 나는 뭐 능력 나는 뭐권찰인데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다른다는왜 아, 우리는 초대교회 그렇게 달라 우리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다르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에? 우리가 어? 주님은 니가 예수 피해 복음으로 니네 생명 얻어 니가 꼭 천국 갈 백성 됐으면 예수 몰라 멸망하고 지옥 가는 영혼 살리라는 거여 사도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데 아멘 예. 아는데 아멘.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룩한 예? 부담만 갖고 있지 잘 안되잖아요 우리가 왜 안돼 예? 성령이 나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사랑의 영원 사랑의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야. 아멘. 성령이 아멘. 아멘. 아멘. 막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는 거야. 아멘. 주여, 주여,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저 예수 몰라 멸망하고 지옥 아멘. 가는 영혼 아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살려야 됩니다. 아멘. 내 가족도 살려야 되고. 아멘. 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부지런해 부지런해 그냥 나를 부르는 사람 없어도 내가 막 찾아가 찾아. 나 불러준 사람이 없네 아, 나참 불러주면 막 가서 막 쓰임 받을 텐데 찾아가 기다리지 말고 성령에 가라 그러면 가 그러다 여러분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가 어? 여러분 복금이 선명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아네. 교회가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줄수 있는 게 없어요 어? 돈 벌어라 뭐 부자 되라 망하는 소리 망하는 소리 왜 돈을 안 주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화랑방탕해서 갈까봐 안 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주시거든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지내야 돼요 네. 네. 왜 나만 안 주시냐 그러지 말고 허락방탕 해가지고 주님 떠날까봐 안 준다니까 네. 돈이 돈좀 돈은 그만 없어도 되니 없으면 안되지 있어야지 예? 돈은 조금만 있어도 되고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야 예수가 있어야 돼응과그은 내게여 거이와 네? 네? 네? 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이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 네? 예수 있는 거야 네? 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아 이름을 부르는 자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받으리 아 알렐루야 아유. 아유. 저는, 예? 저는 예수 만나고 이보다 더 가치는 있 일은 없어 영원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아유. 없어 아유. 아유. 아유. 예? 네? 천국과 네? 지옥이 믿어지니까 아유. 아유. 그안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을 치고 회개하고 금식을 하든지 저 오사지를 가든지 갈매산을 가든지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지 아멘. 내가 전과 저기 안, 맞은, 안 믿어지는데도 잠이 온다 이거 참 이상한 사람인 거야 주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우리, 여러분 누가 보금 16장에 부자 봐봐 부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미치고 죽을 지경입니다. 미치고 죽을 지경입니다. 아, 견딜 수 없는 곳에서 견뎌야 되니 미치, 미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나사라의 손에서 물한 모금 안 보고 말 찍어서 내 안을 선을 하게 해주시라고. 네. 지옥은 니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어처구니 없는 장모가 나오는 거야. 네? 어떤 장모님이 또 그랬다잖아. 죽을 때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천국에 있긴 있나요? 그목사님 충격받아가지고 3, 3개월 동안 설교를 못했다잖아 예. 초에서 천국지옥 이야기를 선명하게 안했으니까 예. 나는 여러분을 뭐 책망하려거나 여기에서 목사님들에게도 뭐, 뭐 그런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저도 일주의 종이지만 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진리를 온전하게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무거워요 정말로 책임이 무거워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한 다음에 어, 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어,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아, 목사님은 말뿐이네 목사님도 기도 안 하면서 그뭐 기도하라 그래? 목사님도 전도 안 하면서 그뭐 전도하라 그래? 할 말이 없잖아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정말로 천국 가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아, 네. 정말로 마태봉고장 6장 7장만 읽어봐도 딱다 나오는 말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아, 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아 아, 네. 아, 네. 근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저거 생명의 문이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멘. 그런 거예요. 예.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어, 어떻게든지 나는 아님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지죠? 아멘. 그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멘. 예.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불의한 재판관이라 근데 막 가서 날마다 가서 졸라대는 거야 내 원안을 풀어달라고 내 원안을 풀어달라고 에? 뭔데 말해봐 뭔데 불의한 재판관도 어? 과부의 원안을 들어줬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네. 정말로 살아계시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은 기도가요 대충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절박한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대충대충해 아네. 아네. 하나님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아유 뭐 들어주시면 좋겠네 야 이거 고추요그래게 되겠습니까 에? 아니 여러분 누가 보고 18장에 과부의 비유를 잘 기억하시라고 예뭐뭐 뭐 그러면, 그,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왜 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으라고 기도에 관해 말을 하다가 생뚱맞게 그러나 임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했겠냐고 아멘. 좀 생뚱맞잖아요 기도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믿음을 보겠냐고 그러냐고 그 말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 기도하는 기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과 제가 보통 사람이냐고 네? 여러분이 누구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냐고 뭔가 여러분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멘. 뭔가 여러분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멘. 아니,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먹으러 가잖아 아멘. 아니,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보고 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네. 네. 근데 내,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내,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야 응답의 주권 하나님께 있어 네. 나는 A를 구했지만 하나님 B를 줄수 있고 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 그러더만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 그게 응답이다 네. 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시네요 그는 안 고쳐주는 게 응답이 맞아요. 교만하지 말으라고. 아멘. 아,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여러분이 뭔가 약함이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그 약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세요. 아멘. 나는 이런 것이 약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리도의 스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우리는 한 시간도, 한순,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네. 네. 사단은 온수막이는 우는 사자같이 탁, 삼길자를 네.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 지옥 데려가려고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게, 응? 어? 여러분, 예. 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아, 네. 선질로 생각하자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네. 우리는 예수 내재 예,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예수의 피해 공로 아, 속죄받은 은혜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가 없고 그 은혜 앞에 예, 여러분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타락으로 간거야 타락으로 예 뭔 감사가 없잖아. 입에서 감사가 없잖아.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 밖에 복합 풀줄 알아. 그런 찬양을 부른 적이 언제인데, 이제는 뭐 그런 찬양 불러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에? 이게 여러분 안 구해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아, 네. 오늘 여러분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신용이 에?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겸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 사도벌이 말한 것처럼 에?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야 칠삭동이 팔삭동이란 말이야 그러나 나는 모든 사도보다 열심히 아멘. 일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 정말로 복음을 변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과 운수된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피를 만나서 내가 예수 피로 제사 안 받고 아멘.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에? 자녀가 돼서 아멘. 예수 몰라 맬망하고 지옥 가는 영혼 아멘. 살리려고 하는 아멘. 아버지의 자녀면 어?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드리려고 해야 될거 아니야 네? 아버지 불러만 봐도 카냥은 부르는데 왜 아버지 이래 책임을 안 질려고 그러시냐고 네? 그 아버지는 오늘 또 어? 집안에 있는 탕자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문제가 아니야 고놈이도 골치 아픈 놈이야 고놈이 고놈이 집안에 있는 탕자 고놈이도 골치 아픈 놈이라니까 네? 밖에 있는 허락방탕한 둘째 아들 네? 그 아들 돌아오기만 얼마나 아 여러분이 한번 직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갔으면 잠이 와요? 밥이 넘어가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 아멘. 아시는데 왜 아버지 일을 해드리려하겠다는 그런 책임이 희미하냐고요 힘이 아니라고. 희미하냐고. 오늘 우리 회복합시다 아멘. 영원 사랑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치욕 가는 영혼 예수 몰라 멸망하는 치욕 가는 영혼 한여원이라도 구원하고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은혜 받으시고, 아멘. 내가 변화되고, 아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나 나는 여기 오기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하면 안 되고, 성령이 말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말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소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다. 내가 보기를 했어. 내가 뭐 내가 아,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게 믿어지는데 아멘. 그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야. 아멘. 성령이 아멘. 그러니, 회개하고, 아, 예. 성령 받아야 돼! 아, 예.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제 제가, 어, 여러분, 예,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우리 사회, 사회자나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회개하고 아, 예. 성령 받게 하옵소서, 아, 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침체되어 있는 교회를 그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분끼를터하게 하여 주옵소서